네, 저는 내기관입니다. 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초보 운전자나 차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에어컨의 기능을 100% 활용하지 못해 가끔은 운행할 때 난감하고 당황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에어컨은 더운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에어컨의 기능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동티뷰와 함께합니다. 동티뷰 작동 버튼을 보면 여기 AC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있겠지만 에어컨디셔닝의 약자지 자동차의 에어컨도 일반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컴프레셔 같은 기계 장치를 공식시키거나 고장을 유발하게 되기도 한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에어컨은 계절과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작동시켜주는 게 좋겠지. 이 에어컨의 기능은 겨울철엔 히터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에어컨 본연의 기능 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 안에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 기능인데 컴프레셔는 기본적으로 제습 기능을 하기 때문에 히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에어컨 버튼을 을 눌러 함께 사용하게 되면 습기가 제거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거지 가장 단순하게 차 안에 습기를 없애는 방법은 차량의 외부와 내부의 온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면 빠르기 때문에 창문이나 썬루프를 개방해서 습기를 제거하면 효과적이기는 한데 추운 겨울 또 혹은 눈이나 비가 올 때는 창문을 열고 주행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한 방법이지 그럼 창문을 개방하지 않고 에어컨을 활용해 습기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습기 제거 버튼이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프론트 버튼하고 리어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프론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에어컨과 같이 작동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은 추운 겨울에 에어컨이 작동되니까 에어컨 버튼을 다시 눌러서 꺼버린단 말이지 그런데 이때는 차가운 바람을 넣어주는 기능이 아닌 차 안에 제습을 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거고 습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유리에 생긴 김서림도 제거해 주게 되는 거야 여기 리어 버튼은 뒷유리 열선에 의해 생긴 습기를 말려 제거해주게 되는데 이 리어 버튼에 또 다른 숨겨진 기능이 하나 있는데 전에 내차에 숨겨진 기능에서 빠진 부분이라서 오늘 공개를 해줄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비 오는 날또 추울 때 사이드미러에 물 방울이 맺히고 또 얼어붙어서 운행을 할때 불편한데 그래서 기억이 난게 사이드 미러에 분명히 열선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사이드 미러의 열선은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 걸까? 중앙 패널에 작동 버튼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고 운전 경력이 꽤 오래된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게 바로 이 리어 버튼, 뒷유리 열선 버튼 이걸 누르게 되면 당연히 뒷유리의 열선이 작동되게 되고 열기에 의해서 안쪽에 생긴 습기를 없애주고 바깥쪽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방지하게 해주는데 이때 사이드밀의 열선과도 연동이 되어 있어서 동시에 작동이 되게 돼 있어 물을 뿌리고 한번 작동시켜 볼까? 의외로 이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면 정말 몰랐다 하면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면 좋겠다 싶었어 동티비도 알아두었다가 비오는 날 활용해 보도록 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보셨습니까 오늘 보신 것처럼 에어컨과 오토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철이나 또 비가 자주 오는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안전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 갈린다. 수고했어, 동티뷰